네! 지식인 질문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골이 정말 지겹네요. 라는 답변입니다. 코골이가 정말 왜 사람들이 치료 안하고 놔두는지 알것 같습니다. 양압기로 치료하면서 관리중인 코골이 안사라집니다. 너무 지겨워요. 이제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는 감도 안잡힙니다. 코골이도 수술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? 라고 질문하셨습니다. 음, 이거는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죠. 어떤 냄새냐고요? 작업 냄새가 좀 납니다. 코골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? 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코골이는 수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? 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양압기를 디스하면서 코골이 수술을 유도하는 작업 냄새가 나는 이 글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 작업글이기 때문에 굳이 답변을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. 코골이 수술? 과연 좋을까요? 코골이 수술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. 얼마나 아픈지 오죽하면 정말 왼수같은 인간에게 이 수술을 하라고 권한다는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있으니까요. 코골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?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. 편도가 크다거나 목젖이 너무 늘어져서 기도를 이렇게 턱턱 막는 경우라면 수술을 해서 좀그 부분이 수월하게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겠죠. 그래서 여기서 코골이 수술 해야 될까, 안 해도 될까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면 될것 같아요. 다른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준다면 수술이 필요하고요. 일상 생활에 지장은 없는데 잠잘 때만 이 코골이 때문에 문제라면 굳이 수술부터 덜컥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